이게 이제 잿빛 곰팡이가 오면 금방 한 2, 3일 만에 확, 확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연달 아한두 번, 두서너번을 쳤는데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세균 약 따로, 곰팡이 약 따로, 곰팡이 중에서도 흰가루, 뭐 잿빛 곰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약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각 병마다 그약재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죠. 그 성분대 어떤 병에 대해서 방제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병균을 태워버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잿빛곰팡이든 뭐 흰가루든 뭐또 다른 세균성 병이든 토양진염성 병이든 잎으로는 위에서 오는 병이든 전체적으로 방제가 가능한 원리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화학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방제를 했다고 치더라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p l s 법 그~ 잔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유기농업 자재이면서 그러한 병들을 방지할 수 있는 뭐~ 방법적인 것을 찾아가는 게 가장 뭐~ 급선무가 아닌가 네 저는 지금 경남 하동에 부추 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막 수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부추가 요즘 이 잿빛 곰팡이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 잿빛 곰팡이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부추의 잿빛 곰팡이를 막을 수 있는지 자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예요. 네. 아 이거 이게 부추구나. 여기 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네. 좀 따뜻해 가지고 있죠. 좀 컸으면 좋은데 성장이 작게 나와 가지고 그러죠. 아 생각보다 네. 좀 작다. 예. 네. 좋은 부추 고르는 법. 예? 네? 좋은 부추 고르는 법. 좋은 부추. 좋은 부추 고르는 거요? 예. 네. 짱짱하고. 예. 네. 진 녹색이고, 네. 크고, 그럼 좋죠. 원래가 이게 한달 만에 수확이 되고, 한달 만에 수확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35일씩 가고, 30일은 전부다 다 넘어야 돼. 몇 평이죠? 여기 한 150평 될 거예요. 150평? 예. 150평에 지금 수확을 하면 얼마나 양이 나와요? 양이, 그러니까 전번 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한 90박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작은 편치고는 그런 대로 꽤 많이 나온 많이 편이죠. 넣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한 250평, 300평 되는 데가 정상적으로 수확이 잘 되면 한 150, 160 박스 나오는데. 요즘 부추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세는 지금 뭐 크게 뭐썩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도 좀 그거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 또, 양력 설전에 대목 밑에 보다는 거의 반이 떨어졌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고정 대목 밑이라서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워낙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 줄은 모르죠.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뭐 힘들어도 시만 도시 사람들만큼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위안을 삼고 전부 다 농사 짓고 있는 거지. 여기 하동 쪽에는 부추가 겨울 부추로만 나가는 거예요. 저 경기도 저쪽에는 이제, 여름 부추가 나가는 거고, 여기는 겨울 부추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날짜가 다 차있으니까, 색들이 진하게 진녹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쪽이니까. 와, 일단 색이 진녹색이다 네. 여기 아, 되고. 네, 요, 요게, 이게, 이게 되잖아요. 대공들이 이렇게 굵이, 굵으니까. 이게 또 굵다? 네. 어. 굵은 편인가, 이게 지금? 그렇죠. 어, 대공이 약한 음.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공도 굵고 보면은. 제가 이제 우연창게 이제, 농약방을 통해서 바이그를 아, 알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비 때문에 전번에 한번 시, 시도를 전번 전번 달 잡기에 쳤는데 제 대개 이제 제비 곰팡이가 오면 금방 한 2, 3일 만에 확 확산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근데 전번에 연달아 한두 번, 두세 번을 쳤는데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아, 잿빛 곰팡이가 확산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그 발생한 부분에서 더 크게 확산이 안 되고 수확할 때까지 잘 끌고 갔죠. 그래 가지고 요분 작기는 네 동을 전부 다 시도를 해 봤는데 뭐 확산은 안, 되, 안 됐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여기 한 동만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작기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겠죠. 11월 달한달 동안 키웠던 그 작기에서는 내 여기에 잿빛곰팡이병이 발병이 됐던 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농가분하고 협업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11월 달에 잿빛 곰팡이 병이 발병이 됐기 때문에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그병 때문에 이제 골치를 아파하셨고, 그 시점에 저희 발굴를 가지고 약제처를 하셨고, 효과를 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 잡기에는 이거 전체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이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포장에는 11월 달에는 발병이 됐었습니다만, 12월달 현재 이제 수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잿빛 곰팡이 병이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잿빛 곰팡이가 대개 예를 보면 한달 우리가 이거 키워서 내는데 한 18일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발견을 내가 18일 날할 수도 있고 22일 날할 수도 있고 25일 날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부추가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이제 숲 이게 우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습이 많이 오고 그래 되니까 바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동 같은 경우가 제 핏이 계속 오는데, 왔다면 2, 3일 안에 전체적으로 쫙다 퍼져버려. 아, 그렇겠죠? 예. 제 핏은 금방 퍼져요. 이건 부추 농사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확산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생겼다고 따지는 것 같으면 이게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만 그대로 있고, 그 이상은 뭐 전혀 아닌데 조금 그거는 있어도 옆에 조금 있어도 거의 그 부분이라는 거지. 확산이 안 되고 그냥 억지되더라 예. 그 자리에서 멈춰 가지고 수확은 그런대로 잘한 편이에요 원래 그게 오면은 솔직히 말해 거의 막 버려야 되거든 아, 그러면 저희 국방이 한 18일쯤 왔다 네. 예전 같으면 여기가 뚝대밭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한 3, 4일 내지 일주일 되면은 좀더 하얗게 변입해져요 이 잎에 점같이 하얀게 똑똑똑해 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지죠 아, 예, 상품가치가 없어지니까 거의 우리가 한다고 따지면 그걸 일일이 있는 것 전부 다 따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인구 위주로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의 다가 이제 확산되 버리면 배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 잡기를 바라보죠 아... 응. 세균약 따로 곰팡이 약 따로 곰팡이 중에서도 흰가루 뭐 제피 곰팡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약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각 병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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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주도 하고 연면 시비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럼 물 얼마에 약 얼마 드셨습니까? 500에 5 0에 1kg 예, 1kg. 물 500에 1kg. 예. 그걸 넣었더니 예. 이제 그 제피 곰팡이를딱 멈추게 했다. 예.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죠.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근데 이제 거기 발발한 그거는 연면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일에 한번씩 해줬어요. 아 연면시비는 3일에 한번씩게 해줬어요. 관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한 달에 물을 세번 정도를 주거든요. 세번 주는데 관주 같은 경우는 꼭세번줄때 그렇게 준 거고. 수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화학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방제를 했다고 치더라도 뭐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p l s 법그 잔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유기농업 자제이면서 그러한 병들을 방지할 수 있는 뭐 방법적인 것을 찾아가는 게 가장 뭐 급선무 아닌가? 에 네, 고로 생각이 됩니다.